헤플러 문제. 원 불곡선 방정식에서 이심률이 1보다 클때 경로는 쌍곡선이 된다. 이때 쌍곡선 초점이 내부에 있을 때와 외부에 있을 때두 경우로 구분해 살펴보자. 1. 내부 초점. 다음과 같은 쌍곡선 방정식을 생각하자. 단, 이는 1보다 크다. 이때 초점은 그림처럼 곡선 내부에 있다. 여기서 이 p 를 통경, 2를 이심률이라 한다. 초점 5를 원점으로 정하자. 이때 회전각 파이에 대응하는 입자의 위치 벡터, 알파이는 다음처럼 카티전 좌표로 표현할 수 있다. 원점 5에서 근일점 A까지의 벡터, OA는 다음과 같다. 원점에서 대칭 초점, O'까지의 벡터, OO'은 다음과 같다. 이때, 원점에서, 쌍곡선의 대칭 중심 c까지의 벡터는 다음과 같다. 또, 쌍곡선 대칭 중심 c에서 근일점 a까지의 벡터는 다음과 같다. 이때, 벡터 ca의 크기를 쌍곡선의 반축이라 한다. 2. 외부초점 다음과 같은 쌍곡선 방정식을 생각하자. 단, 이는 1보다 크다. 이때 초점은 그림처럼 곡선 외부에 있다. 이것은 잠시 후 다루게 될 청력장의 경우에 해당한다. 초점 5를 원점으로 정하자, 이때 회전각 파이에 대응하는 입자의 위치벡터 알파이는 다음처럼 하티전 좌표로 표현할 수 있다. 원점 5에서 근일점 a까지의 벡터 o a 는 다음과 같다. 원점에서 대칭 초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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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곡선의 반축이라 한다. 1. 인력장 2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운동은 무한하다. 만약 2가 0보다 크면 20율은 1보다 크다. 이때 경로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통경의 절반 p 와 이심률 이는 다음과 같다. 이것은 그림처럼 내부 초점에 원점을 둔 쌍곡선이다. 원점으로부터 근일점까지의 거리 알민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A는 쌍곡선의 반축이다. 위치와 시간의 매개변수적 관계는 타원궤도일때 구한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 즉, 중심장 운동에서 구했듯이 시간과 거리 관계는 다음처럼 표현된다. 위치에너지로 마이너스 L퍼퍼 R을 대입하고, 분모 분자에 R을 곱하면 다음과 같다. 반축 A와 이십률 E를 사용해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다. 이때 R 플러스 A를 다음처럼 쌍곡 코사인으로 치환한다. 그러면 식은 다음처럼 된다. 이것은 다음처럼 바로 적분된다. 적분 상수 2.0이 되도록 시간 기준을 정할 때 r과 t의 매개변수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관계식에서 알수 있듯 t equal 0일 때 입자는 근일점에 있다. 한편 r과 카티전 좌표 xy 관계는 다음과 같다. 이때 e 곱하기 x는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다. 또 y equal square root r 제곱-x 제곱이므로 xy를 다음처럼 매개변수 크사이로 그 표현할 수 있다. 이때 크사이 그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이다. 만약 이 e equal 0이면 이심율이퀄 1이고 경로식은 다음과 같다. 즉 경로는 그림처럼 포물선이다. 이때 근일점 거리 알미는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포물선 운동은 입자가 무한대 거리에서 정지 상태로 출발할 때 발생한다. 위치와 시간의 매개방정식 관계는 다음처럼 구할 수 있다. 즉, 중심장 운동에서 구했듯이 시간과 거리 관계는 다음처럼 표현된다. 이 E e u a l 0, U R e u a l 마이너스 l R을 대입하고, 분모 분자에 R을 곱하면 다음과 같다. 이때 R을 다음처럼 지환한다. 그러면 식은 다음처럼 된다. 이 식은 바로 적분된다. 적분 상수 이펄 0이 되도록 시간 기준을 정할 때 r과 t의 매개변수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관계식에서 알수 있듯 t 이펄 0일 때 입자는 근일점에 있다. 한편 r과 카티전 좌표 xy 관계는 다음과 같다. 이때 x는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다. 또 y equal square root r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임으로 xy를 다음처럼 매개변수 에타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에타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이다. 2. 청력장 다음과 같은 청력장에서의 운동을 생각하자. 여기서 엘퍼는 양의 상수이다. 이때 유효위치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거리알리 0부터 무한대까지 변할 때, 유효위치에너지는 그림처럼 플러스 무한대에서 0까지 단족 감소한다. 참고로 앞 영상에서 다루었듯이 인력장일 때, 유효위치에너지는 그림처럼 극소값을 가진다. 입자의 총에너지는 플러스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운동은 항상 무한하다. 계산은 정확히 인력장의 계산과 유사하다. 회전각 회전각은 중심장에서 구한 공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이 식에 u equal plus l p r per r을 대입하고 적분하면 파이가 구해진다. 이것은 다음처럼 구할 수 있다. 먼저 u 엠퍼 R로 지환한다. 이때, dr은 다음과 같다. 이때, 식은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다. 분모의 제곱근 내부를 다음처럼 변형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처럼 치환한다. 그러면 식은 다음처럼 된다. 그리고 다음처럼 다시 한번더 치환한다. 그러면 식은 다음처럼 단순한 형태가 된다. 이것을 적분하면 세타가 되는데, 세타는 위에서 지환한 값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파이는 다음과 같다. 적분 상수가 0이 되도록 파이 원점을 택하고, p 와1를 다음처럼 두자. 이때, 경로 방정식은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다. 한편, 주어진 꼴의 청력장에서 에너지는 항상 0보다 크므로 20률은 1보다 크다. 즉, 경로는 그림처럼 쌍곡선이다. 원점으로부터 근일점까지의 거리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a는 쌍곡선의 반축이다. 위치와 시간의 매개방정식 관계는 인력장 쌍곡선 궤도일 때 구한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 즉, 중심장운동에서 구했듯이 시간과 거리관계는 다음처럼 표현된다. 위치에너지로 플러스 엘퍼퍼 알을 대입하고 분모 분자에 알을 곱하면 다음과 같다. 반축 A와 이심률 E를 사용해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다. 이때 r-a를 다음처럼 쌍곱 코사인으로 지환하자. 그러면 식은 다음처럼 된다. 이것은 다음처럼 바로 적분된다. 적분상수 2펄 0이 되도록 시간 기준을 정할 때, R과 T의 매개변수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관계식에서 알수 있듯, T2컬령일 때 입자는 근일점에 있다. 거리 R과 카티전 좌표 XY 관계는 다음과 같다. 이때 이 e 곱하기 x는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다. 또 y이퀄 스퀘어 루트 r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므로 xy를 다음처럼 매개변수 그 사이로 표현할 수 있다. 보존 벡터량 축퇴 장유 이퀄 엘퍼퍼알 엘퍼부호는 무관 꼴에서만 존재하는 운동항수를 알아보자. 바로 계산하면 다음 양은 상수임을 쉽게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보존되는 벡터량 A를 LRL 벡터라 할 때도 있다. A가 보존됨은 다음처럼 증명할 수 있다. 먼저, 벡터 A의 시간 전미분은 다음과 같다. 한편, 가군동량 M은 다음과 같다. 이것을 A의 시간 전미분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한편 입자가 받는 힘은 운동방정식으로부터 다음과 같다. 이것을 위식에 대입해 정리하면 A의 시간 전미분은 0임을 알수 있다. 보존 벡터 a의 방향은 초점에서 근일점 방향으로의 장축과 평행하다. a의 크기는 다음처럼 구할 수 있다. 먼저 a와 r의 내적은 다음과 같다. 벡터 연산 순서를 바꾸어 계산하면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다. 즉, 다음처럼 각운동량으로 표현할 수 있다. 위 관계식을 다음처럼 변형할 수 있다. 즉, 식은 경로 방정식을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a 크기는 엘퍼 곱하기 20유림을 알수 있다. 운동의 축퇴 운동항수 a는 각 운동량 m과 에너지 e처럼 입자상태의 일가함수이다. 이와 같은 일가함수의 존재는 운동의 축퇴 때문이다. 이것은 나중에 표준 변수를 다룰 때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3차원에서 두 입자로 이루어진 개의 독립된 운동항수는 5개이다. 따라서, 스칼라량인 에너지 한개각 운동량 세개 보존벡터 A 세개등 모두 7개의 운동항수가 독립적인 것은 아니다. 즉, 위의 운동항수들 사이에, 두 개의 종속관계식이 존재해야 한다. 이두 개의 종속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1. a의 크기는 알퍼 곱하기 2이다. 2. a와 가군동량의 내적은 0이다.